어, 반대쪽에, 까마귀에서 뚫렸거든? s 이 조심해. 네버도 있고, 듀오만, 듀오 플레임 한세팀 있는 것 같아, 내가 들어 왔다. 지금 방금옥상 있어. 아 이거 형 싸우고 있네. 아내청 소리 아니야. 그팀두팀에서팀내 느낌은. 집 내부에 있음. 이 집은 3층으로 돼 있거든. 아 1, 2층밖에 없거든. 스크래피크가 1층에 있을 거야. 나 지금 1층에 있고. 어 조심해. 나 바로 안 됩니다. 그냥. 어, 한명따운한명따운 아, 아, 가자 가자. 씨발 가자. 이라고요. 잠깐, 다이너마이트. 네두명다다오뭐 돈이 내 거야, 다이너마이트. 어? 몸에 붙잡겠어. 그래, 내가 잡았어 이미 주말리다 따웠는데, 벌써 다 다운, 내. 복수 다운 죽었는데. 내, 귀엽네. 아, 다또 있어. 응, 아, 거리구, 손 있어.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다으다으다으 쪽대기 어. 조심해 지뢰가 나갔다나 3층으로 올라왔어 그냥 이기 1층도 지뢰해 조심 1 층이야, 일 층이야. 오케이. 트랩 바뀌어. 트랩지를 바꿨다. 나한 번이다. 나가. 에이브, 에이프이새끼만한면돼 나이스. 치료 먼저. I hate, I don't hate you. Hey, come on. Don't worry. We just friend. a k e 쪽 window. It's a 내 i n d o w It's a w i n 가 o w 택수 톡스탄 먹으려 먹어 <웃음> 어역광 때문에 아예 안보여 잡아줄게 지붕 지붕 지붕 지붕 소리 쟤 우리.. 아우 쏘렛 브아 답답하네 쟤네 존부하네 아, 계속 죽기가 힘든데 일단 버스 하나 날라갔고 그냥 이네 싸우고 우린 나가야겠다 심리전 지리네 이거 헷갈리네 I'm not sure. Top. Oh, you're c i n g s o n Down h r e t No! Are you still friendly? Fk you! Fk wow. you, okay? I'm a. I have a Nitro, bro. You're. You guys, noob. <웃음> 뭐야. <웃음> 살려가지고, 또 죽고, 또 죽고, 또 죽고. 뭐야, 얘네, 바보들지리키 싸우다가. 다 뒤로 왔었네. 와, 쏘는 애다안들었는데 뭐, 새로 나 특성이 있었나?